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네. 공부하는 것은 네. 식다 이렇게 되거든요. 아이겠죠네알것 음, 네. 같아요. 그러니까 이얘기중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이은 뭐냐 그거 해석을 하지 않는다. 네. 투부정사를 주어로 해석한다. 네.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. 이렇게 했잖아요. 그리고 어 뭐야, 음. 여기 For you 있잖아요. For you. 음. 그니까, 러 만약에 이 f 류가 빠진 문장이라면, it is e a s to study English.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다, 이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f 류가 들어가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쉽다,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만약에 이 f 류 누구에게 이거를 붙이고 싶으면요, f 쓰고 목적격을 쓰면 되거든요. 두부장서 바로 앞에. 아, 앞에다가. 바로 앞에다가 뿔을 쓰고 목적격을 쓰면 되는데요. 약간 예의가 있어요.